안녕하세요 오늘 비오는데도 줄리가 산책을 나왔습니다 비옷이 살짝 커서 모자가 줄리 얼굴을 자꾸 덮어서 좀 우스꽝스럽긴 한데 어, 그런 모습이 저는 더 줄리를 더 귀엽게 만드는 것 같아요 줄리야 <웃음> 줄리야 두더니가같은 <웃음>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도 줄리랑 산책을 나온 이유는요. 줄리가 배변을 밖에 사는 습관이 있어서 비가 내려도 비옷을 입고 줄리랑 지금 즐겁게 산책을 나왔어요. 줄리야, 비 많이 내리기 전에 빨리 응가하자. 얼른. 얼른. 오늘 새 비옷을 입혔는데 아직 좀 많이 큰것 같죠? 자꾸 모자가 또 눈을 덮어서 어 줄리가 앞이 잘안 보이는지 네. 여기저기 여기저기 막 기웃기웃 하는데 어? 줄리야? 다시 걸어야지 얼른 얼른 <웃음> 신기하지? 안 u l t 요 나이당이 나이 나이 나이 야. 얌얌 하는 거 아닌데. 줄리도 아닌 줄리가 왜풀을 뜯어 먹을까요? 줄리야, 왜풀을 먹는 거야? 맛이 어때? 맛있어? 줄리야, 말해봐. 무슨 맛이야? 엄마는 맛이 없을 것 같은데. 줄리야, 무슨 맛이야? 어? <웃음> 어, 줄리, 지금 갈 거야? 한가? 가 하자! 응가하자. 어. 응가 하자. 응가? 우주리 응가? 와, 줄리 성공했다. 아, 잘했어요. 우리 주리 줄리. 이제 줄리는 응가를 시원하게 했고, 이제 쉬었다가 저희는 집으로 들어갈 거예요. 모두들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<웃음>